저는 제일 네, 관련다 안녕 경튜브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수갯소리로 군에 입대하기 전 신차를 계약해놓으면 제대할 때쯤 신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할 만큼 출고 대란이 심해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도 이른 장마가 시작되었고 수도권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는 폭우로 인해 주차돼 있던 차량 100여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된 중고차의 모습이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자 온라인에서는 침수차들이 정상차인 것처럼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또 침수차를 정상차처럼 둔갑시키는 기술도 교묘해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차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확인하는 방법을 짧게 알아보고 딜러도 당황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일부 악덕 딜러들의 경우 똑똑해진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그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차량 사고 이력 조회 보험개발원의 홈페이지 카이스토리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심수 이력이 누락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침수 흔적 확인 침수차는 그림처럼 3단계로 나뉘고 1단계는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고 청소를 하면 되고 2단계는 전기, 전자제품의 거의 모두를 교환해야 하고 3단계는 모든 부품을 교체하거나 폐차를 하는 것이 맞는 경우야 침수 흔적을 확인해봐야 할 곳으로는 먼저 차안쪽에 냄새를 확인해보고 사이드미러 안쪽, 트렁크 바닥, 웨더 스트립 안쪽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녹이 슬거나 흙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한 다음 혹시 퓨즈 박스는 새 곳으로 교체가 된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꼭한 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세 번째, 안전벨트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물론 이 방법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긴 한데 표기 방법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 라벨은 안전벨트의 하단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6자리의 숫자로 년, 월, 일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독특하게 3자리의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놓은 차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 제조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현대 기아차의 일부 차종은 숫자가 아닌 이처럼 알파벳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J는 제조 년도로 알파벳 순서로 2014년을 의미하고 다음 두 번째 J는 제조 월로 알파벳의 순서 10번째로 10월을 의미하고 마지막 세 번째 T는 제조 일로 역시 20번째는 2 1일을 의미하고 알파벳 Z 이후로는 숫자로 표기가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2014년 10월 20일 생산된 것이고 만약 라벨의 제조일과 연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교체가 된 것으로 침수차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고 국지점 호우와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침수차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물이 차는 곳, 대수가 원활하지 않은 곳은 피하시고 물이 찬 곳을 운행하실 때는 서행을 하시고 엔진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네, 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